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죽어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이 정부는 최악의 최악을 다하는 집단입니다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 무엇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어떤 죽음도 가치 없는 것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 비극적인 희생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. 사람이 아닌 것들이 사람을 죽였습니다. 국민들에게는 가짜 애돔을 강요하고 뒤로는 희생자들을 모욕했습니다. 고인들에게도 모자라 유족들을 무시하며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 저것들은 사람이 아닙니다. 이 청년들을 누가 죽였습니까? 알량한, 알량한 권력을 쥐고 있는 저들입니다. 자기들이 죽인 범죄인이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. 사람이 먹이 우리들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?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. 우리는 무조건 유족들의 편에 서겠습니다.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. 끝까지 쌓아 진상을 밝혀내고 살인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. 유종 여러분 이 참사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. 희생당하신 청년들의 잘못도 아닙니다. 자책하지 마십시오. 숨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. 여러분들이 위축되어 나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 범죄자들의 목적입니다. 애도 만해도 모자란 시간에 싸움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죄송할 뿐입니다. 그럼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 함께해 주십시오. 함께해야 강해집니다. 함께해야 최대한 빨리 진상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. 시민 여러분도 함께해 주십시오. 천년 만은, 만년 가는 권력은 없습니다.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. 국민들이 이기는 정권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. 함께합시다. 함께하면 이깁니다. 감사합니다.